만어에. 오빠도 좋아좋아좋아 미친! 죽을래? 네 안녕하세요 꾸입니다 지금 제가 푸미흥에서 여러가지 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 제가 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호텔, 호텔에 머물고 있지만 하루에 3만원씩, 4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돈이 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 번의 협상을 끝에, 여러 번의 대화 끝에 여기 주변 분들, 뭐 좋은 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사무실을 이렇게 빌려준다고 해서 사무실을 얻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쿠미형의 어느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제가 머물게 됐고요 오늘 저녁도 함께 하면서 여기 우리 도움을 주시는 사장님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직원분들과 함께 재밌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공간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인데 여러 번의 협상 끝에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아 여기요 그 이발소를 개조한 공간이고요 여기를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아 이쪽에? 지금 여기 건물을 통째로 임대를 하셔가지고요 아이 공간, 이 공간을 분간... 네, 들어라 어, 예. 서, 에, 선생님 제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와이 공간이네요 와. 어 밖에 베란다 있네 요 그렇죠 담배 피는 사람도 담배 피는 공간이 있다야 여기도 좋고 여기도 창문 열수 있고 오 어, 여기 예 가출 건다 갖추고 있습니다 옷장 여기 이렇게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어 사무실 협탁 있고 와이파이 있고 에어컨 있고 어 화장실도 안에 있고요 사무실로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오 욕조도 있어요. 선생님 아, 아무 조건 없이 임대, 임대해 주시는 거 맞나요? 예. 아 진짜 <웃음> 어, 지금 다 정리되진 않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매트리스는 이제 치울 거고요 어, 여기 이제 뭐 협탁이라든지 여런 어, 손님 공간을 조금 만들까 합니다 어, 상당히 메리트 있고요 앞으로 여기서 작업을 할수 있고 또 손님도 여기서 만나 뵈면서 인사도 드리고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저녁이 됐는데, 투명의 고목입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우리 이발소 사장님 그리고 왼쪽에는 현지로칼 네. 미어을 저희가 이게 여기서 교류를 많이 하는데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 온다고 하니까 아주 비비큐 파티 중이네요 어우 좋아요 에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왜 샤오? 신 신가이만. 신가이만. 우리 마담마담 마담 바자. 우리 바자. 바자. 바자. 바자. 바자. 바자. 바자. 바자. 바자. 바자. 바자. 바자. 바자. 바자. 챔피언 바버샵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g 가라오케 컴. Go. 뭐야? 다이 펑? 아, 이 펑? 뭐라고? 이 펑? 너 노이즈 하면 안돼. 훔뜨이즈 네. 네네개 다. 네개 다. 네개개 다. 네개 다. 4개 다. 네개 다. 개 다. 네개 다. 네개 다. 다. 개가네개 다. 네개다 오, 이 카우트 기 채널 보고, 오셨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 키, 못생긴 동생, 만날 수있습니다 좋네요. 그냥 카메라맨도 있고, 카메라맨도 있고, 좋네 이이제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친구 제발, 제발. 야 베이즈 너너 방금 춤췄잖아 안돼요 손상 이만 이만 이만 고기만얼 고기만 맛있게 네. 드세요 신발 네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네. 와, 맛있겠다. 네. 어, 형수님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네네 네. 누구세요 여기 네. 풀이네 풀 네. 음. 박촌에 나무 여자예요 나무 여자예요 네아네네 예를 진짜 예능이야 예능 아요고기를안 좋아해 광어 오빠도 좋아좋아 좋아해 와좋아와 <목적> <웃음> <웃음> <깜짝이야>. <웃음> 이상한 터치가 이루어졌어요. 왕이 아, 잘먹는다 <목적> <목적> 아, 카메라 먹어. 카메라 <웃음> 먹어? 네, 카메라 먹 <웃음> 카메라 아니야, 카메라 안 돼. 컴퓨터. <목적> <목적> 지금 여쪽 여쪽 가게랑, 여쪽 가게랑 이제 제가 사무실로 쓰는 여기 챔피언스 2층 사무실. 아 여기서 이제 자주 저희가 왕래를 하게 됩니다. 형수님, 예, <웃음> 죄송한데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형님 여기 어. 베트남 환영합니다. 베트남 환영합니다. 예예 예. 만다오, 오십 만동오 맞아, 삼만에. 만다오, 오 만다오. 천십 만다오, 오오 삼만다오 맞만에 캔디, 캔디, 하아 얘가 저번에 손님이 준 팁을. 여,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자, 자, 자, 자. 그래갖고 내가 장난, 장난으로 이렇게 뽑아. 패패, 차오이. 그치, 차이, 와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 빨리 와! 뭘 빨리 와? 여보! 여보? 네. 아, 여보, 빨리 와. 네. 여보. 여보. 아? 상관없어. 펑펑펑. 아. 빽간 음. 벚. 뭐. 남자, 남... <웃음> 남자 주세요. 남자 주세요. <웃음> 남자 주세요. <그래. 웃음> 남자 남자 주세워서자겠냐요서자 주세요. 남자 주세요. 남자 주세요. 남 i 주세요. 남자 주세요. 남이변신했어요 남자 이변요했어이세요까지했세요 어, 자 주세요. 남자 요 남자 요아요 5 0 0 0 c a m e r a h n u y ê n g thế i y t Không h i Cô n g t h Không Không thấy được Không thấy được Không thấy được, không thấy được. I, I can not see Bằng ai ăn b ằ n ai Bụi bị căm đâu sao m á what do you say i don't know i m m 우와, 잘 먹었습니다. 또, 앙상몬. 이제... 앙상몬. 야, 또 이제 내일을 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비! 담비! 담비! 마감! 담비! 담비! 누가 운전할 거야? <웃음> 아 진짜 얘네들 아잘 어울리다 엄마가 딸이야 메야 <웃음> <매아> 공가야 노태홍 노홍 요네 아니